짜잔, 향후 예정된 콜라보레이션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 드립니다. 받았습니다 12월 29일 콜라본데 미리 알려주죠. 하, 미리 미리 재화를 어, 쟁여놓으라고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는 착한 가태짱. 가테장. 우리 가태짱의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드래곤캐스트 다이의 대모험입니다. 짜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모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드래곤캐스트 기, 기, 기, 이전에는 슬레이어즈와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드래곤캐스트 다이의 대모험 단편집 총두 편으로 구성된 콜라보레이션 단편집 영체불명의 포탈에 의해 가디언테일즈 세계에 떨어진 다이 일행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가지 사건을 겪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뭐 슬레이어즈때랑 동일하네요. 그래서 짜잔 드래곤캐스트 다이의 대모험 영웅들입니다. 소트가 이렇게 나왔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다이 마음, 포프가 신규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어, 슬레이어즈 때도 세 개의 캐릭이 등장했거든요. 리나, 가우리 제로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픽업을 나눠서 했고, 어, 한 명은 배포캐로 나왔습니다. 그중, 마음. 마음이, 얘, 얘, 얘가 마음인가? 순서대로 보면 얘가 마음이겠죠? 핑크가? 핑크핑크? 핑크? 아, 마음은 영웅과 영 영웅, 전용 장비 모두 이벤트 보상을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뭐, 다른 시스템은 뭐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리 기존 슬레이어즈라. 그래서 이제 다이의 데모험 이게 이제 뜨는데 <웃음> 뭐지? 어, 1989년에? <웃음> 9년이었고요. 음. 자 드래곤캐스트 시리즈 최초의 오리지널 만화 작품으로 타이의 데모험으로 번역됐으나 원제는 드래곤캐스트 다이의 데모험이라고 합니다. 어, 주인공 이름이 원래 다이가 많은데 한국으로는 이제 타이로 개명됐기 때문에 타이로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어, 적어도 음. <웃음> 자 그래서 이렇게 남쪽 바다의 외단섬에 몬스터 내에 길러진 소년 다이는 과거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주었던 용사 아방과 만난다. 아방 그리고 아방 못서 수행을 하던 중 다이 앞에 죽었다는 마왕이 나타나는데 자 얘가 다이고요. 다음에, 아까, 마음 나왔죠? 어, 마음이 역해네요. 오,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 도트로 봤을 땐 되게 귀염귀염 했는데. <웃음> 포프, 얘네요. 이 머리끈이, 머리끈이 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가디언테이즈 콜라보 소식이 12월 말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디언테이즈, 당장, 시작해.